한컴 오피스 한 글을 설치를 했다며 윈도우를 부팅할 때 업데이트를 진행하라는 메시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매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귀찮다면 그냥 끄기로 설정을 하고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한글 2018 버전 업데이트 끄는 방법으로 이하의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경로는 똑같습니다. 먼저 윈도우 시작키를 누른 다음에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서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면 히읗 부분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를 볼수 있습니다. 폴더 목록을 펼쳐서 한컴 자동 업데이트 2018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컴 오피스 창이 열리면서 업데이트 진행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항상 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혹시라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상단에 있는 홈탭을 누른 다음에 유틸리티 탭 바로 아래에 있는 한컴 기본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컴 기본 설정 창이 열리고 여기에서 사용자 설정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있는 자동 업데이트 탭을 누르면 업데이트 실행 부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프로그램 실행으로 되어 있는 걸 상단에 있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업데이트 프로그램 실행 이 항목에 선택을 한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한컴 오피스 업데이트를 끌수 있습니다 다시 활성화를 시킬 때는 앞서 동일한 경로로 이동해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수동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하려면 자동 업데이트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프로그램 실행 항목에 선택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경로만 알면 쉽게 할수 있는데 이 경로라는 것이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옵션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필요했던 분들은 바로 따라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